아기 싫어하는 사람 특징. 아기 싫어하는데 좋아하는 척함. 어, 스테이씨, 이거좀 봐. 여기 귀여운 아기가 있어. 너도 한번 볼래? 어, 너무 귀엽다. 귀여워서 잡아버리고 싶어.